말모링. 탑에 요네가 왔다. 이건 못 참지. 저기 학살 좀아 진짜 이제 뭐 하냐고 아. 아니 뭐 하냐고. 아 게임을 좀 하게 좀 도와주라 진짜. 야 골드 이거 진짜 진짜 무슨 쓰레기 집단이야? 여긴가 여기! 야! 아, 진짜 뭐 하냐 니들 아, 어, 씨, 답치스 보세요. 아! 최고! 최고! 야! 이거는 일란의 판도를 바꾼다! 일란의 판도를 바꾼다! 이게 일란가? 이게 일란가? 아 어... 여기 새끼야! 여기! 죽! 새끼야! 와. 이리 와이어와이 새끼! 이리 와이 새끼! 이리 와이 새끼! 이리 와이 새끼. 새끼. 새끼! 오! 아! 나이스! 이거 얻못 잡지? 피해주고! 아야! 그걸 못 피해! 천천히 해야 천천히 카타 온다! 카타! 진짜 천천히 해야 돼! 이렇게! 나이스! 니가 일라가? 니가 일라야? 아, 야 저거 뭐였어? 징크스 왜 이렇게 세? 이애고 뭐하냐고? 아, 뭐해? 아. 어 가지고, 오케이. 어? 야! 야, 동복에서 야, 야야야야저저저저저 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죽어, 죽여, 죽여! 야, 야 이거 못 죽여? 이건 못 잡지? 아, 어, 까비! 잡아 봐! 잡아라! 잡아! 잡아라! 잡아!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기무치! 어 기무치! 괴물지 야, 이거 다 봐자.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잡아 봐! 다이브 하자. 야 그래 다이브 해야지 이거 이거 안하면 바보지 야 빨리해 빨리해 야나 맞아줄게 이렇게 그래 이거야 하는거야 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셔츠 셔 그렇지, 그렇지 야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야 뭐야 저거 뭐야. 고인 고인 뭐야 이렇게 이렇게.. 아야 뭐하냐고 같아요 빨리 와야지! 아이수 야야야야야야 저거 야, 야, 야, 야, 죽여! 야형형 형, 형이 그거 드로로 났어! 죽여줘! 이렇게 하는 건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야아 이거 뭐하냐 저거 아, 해자아 뭐하냐 진짜 너 뭐해 말아가! 말아가! 녹턴이라고 아 진짜 환장했네 아니 뭐하냐 자아 녹턴이라고 녹턴이 네가 왜 이렇게 몰라 환장했나 이거 어나 죽어 쳤나 이게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녹턴인데 왜 사이드 가냐고 이거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못건 죽여 야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내려 잡을게 앞에 이 요거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어! 나는 저기까지가 짜방 야야야야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야 뭐하는 거야 나나 뭐해 야나나나 살려줘 살려줘봐 야 하지만 이게 말라오이라면 이게 말라오이라면 이게 말라오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져. 아, <웃음> <웃음> 이건 못 참지. 너 여기. 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얘,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웃음> 여기, 임마! 너 죽어, 그거! 원콤이야, 너! 이렇게, 비어빠이다난 죽여, 임마! 지금 본 탑! 버블! 너! 너 죽어! 신세계가 <놀람> 돌았어? 짜방 돌았어? 너 이거 올라가고, 올라가고와데해주고임마 뭐야? 오늘 마라 하이라이트인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루션, 그거 반칙이지? 아... 이거... 어색해, 들어가! 넌 뭐야! 너 뭐야! 니들 뭐야? 뭐야, 진짜 죽어! 루시야, 너 죽어! 너 진짜 죽어! 탑 차이! 아! 어, 뭐야, 이거. 여기, 이 새끼야! 너 어, 진짜 죽어! 아, 까비! 아, 너무 아쉽다. 요, 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우와, 오기만 해. 웃음> 아, 그래? 진짜 너 죽어? 진짜, 너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와 진짜 나 찢어 난 찢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 인장 키고 가 인장 키고 가 인장 키고 가너 가라 보인다 보여 나 인장 키고 가는 애야 나 인장 키고 가는 애야. 얘는 뭐야, 잖바 너! 이거 뭐야! 이거 와이와뭐 이거 와 나와 거뭐거 뭐야! 이거 뭐 이거